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상성이론 여섯 번째 시간이죠. O형과 AB형의 궁합입니다. 먼저 만화부터 보실게요. 제목은 헤어진 후의 여자분입니다. 오형과 a형의 궁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액형이 서로 다른 커플 중에서는 마지막 커플이 되겠습니다. 자, 속설에 의하면 이 궁합도 역시 지난 영상 A형, B형 궁합과 함께 좀안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죠. 제 구라이론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렇게 잘 맞는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A형, B형 궁합도 속설과는 다르게 좋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O형, AB형 궁합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드물게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O형과 AB형의 공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이 공합이 잘안 맞는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공합 이야기를 할때내향성과 외향성을 고려해서 남녀 네가지 경우에 커플을 놓고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O형과 AB형 공합은 좀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럼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안 맞아요. 그럼 O형, a 비용은 맞는 경우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예,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걸 설명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네 가지 커플이 왜 죄다 안 맞느냐부터 설명드릴게요. 한 커플씩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네 커플이 만남 초기에 서로 끌릴 수는 있어요. 일단 이성 간에는 성격이 자기가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 서로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O형과 AB형도 자기에게 없는 부분 때문에 서로 끌릴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만남이 좀더 진행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O형 입장에서는 a 병 쪽이 자기랑 친해질 의사가 있는지 그것부터가 좀 의문이 가는 거고요. a 병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O형이 자기에게 가끔씩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건말 그대로 시비조의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이들이 왜 친해지기가 어려운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3단 논법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1. A병은 외향적이 될수록 외향적 A형과 비슷해지고 내향적이 될수록 내향적 B형과 비슷해진다. 그랬죠? 2. 그런데 O형은 내향적 A형, 외향적 B형과 친하고 외향적 A형, 내향적 B형과는 별로 친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3. 따라서 O형은 A, B형과 친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O형 입장에서는 A, B형이 자기랑 친해질 의사가 있는지부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O형과 친해지려면 O형이 상대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 우리 편이라는 거, 그걸 확인하게 해줘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향적 A형, 소심 A형, 그리고 외향적 비용, 제멋대로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심 A형은 세심한 배려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제멋대로 B형은 자기 속을 그냥 드러내니까 그래서 O형이 긴장을 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심 A형이나 제멋대로 B형이 나는 O형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작정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 이걸 보고 O형은 아이 친구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심 A형이나 제멋대로 B형이나 그리고 O형이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하던대로 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게 서로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안 친해지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외향적 A형, 괴팍 A형. 이 사람은 똑같은 A형이지만 세심함이라 같은 거 별로 안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향적 B형, 혼돌비형은 그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던대로 했더니 오형하고는 안친해지더라는 거죠. 왜? 오형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no.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계산이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다들 자기 생긴대로 하던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A형과 오형이 안친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왜? AB형은 외향적일 때는 외향적 A형처럼 내향적이면내향적 B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괴팍 A형이나 혼놀 B형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세심한 비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속을 다드러내거나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O형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녀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삐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사람 이제 내 사람 된줄 알았는데 아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자기 속을... 안 보여주지? 아니 뭐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최소한 세심한 배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면. 아니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오형 남자라면 이 독백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날 뭘로 하는 거지? 그리고 오형 여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대체 이 남자한테 나는 뭘까? 자 이렇게 미묘하게 남녀의 대사가 다르지만 결론은 같죠. 나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남친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여친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빈정이 상한 겁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삐지는 거죠. 야, 나는 이 정도면 너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형은 AB형에게 마음이 상한 걸 드러냅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오형이라면 뭐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 수도 있고요. 내향적인오형이라면 그냥 좀 차가워지죠. 그런데 오형이 이런 태도에 AB형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어, 난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면 왜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AB형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속에 없는 얘기는 또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AB형의 스타일은 오형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멋대로 미형처 처럼 자기 속을 다 보여주면 그때부터 편하게 대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소심 A 형처럼 세심한 배려와 함께 립 서비스 뭐 뻑꾸기를 날린다든가 속에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웃음> 그럼 내가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알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나랑 뭐하자는 거야? 나를 남친으로는 생각하는 건가? 내가 저 사람 여친은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O형과 a 형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O형은 친해지면 아주 가까운 거리를 a 형은 친해져도 적당한 거리를 편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O형과 a 형이 친해지게 되면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두 사람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성... 성격이 달라지곤 합니다. 원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같이 살기 어렵다고 봐야죠. 이 커플은 사실 결혼해서 같이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갈수 있지? 이렇게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은 그렇게 갈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만남 초기에는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어떤 매력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A형, B형 궁합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상부성의 원리. 이성관에는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했죠. 원래 익숙함과 신비감은 반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형과 애병은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신비감 같은 거죠. 잘 모르면서도 왠지 끌리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끌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게 계속하다 보면 잘 모르면서도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까지 할수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다 알고 나서 결혼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 라는 겁니다. 문제는 신비감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른 게더 이상 신비감이 아니라 피로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형과 애병이 서로에게 좋은 연인 또는 배우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일까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아까 오형과 애병이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성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좀 달라져서 잘 맞는 커플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론 처음부터 잘 맞는 커플일 수도 있는데 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이겁니다. O형 a 형과 AB형 양쪽 모두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그렇게 내향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혹은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둘다내향성 외향성으로 딱 구분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형이나 쌍방향일 때 비로소 잘 맞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둘다 이런 사람일 때오형과 AB형은 진정한 공통점이 생겨나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면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 오형이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면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지를 구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향적 A형처럼 세심한 배려가 현실적으로 몸에 비어있는 그런 사람과 잘 맞습니다. 반대로 O형이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 B형처럼 그걸 다 보여주는 사람과 잘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향적이지도 외향적이지도 않은 O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O형은 A형과 B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안 맞을 수도 있고 중간형인 오형은 A형의 세심한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의심하기도 하고요. B형이 마음속을 다 드러내는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O형에게 잘 맞는 사람이 바로 A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A형은 원래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도 않지만 속에 없는 이야기는 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O형이 괜찮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외향적인 A형이라면 혹은 아주 내향적인 A형이라면 둘다 양극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사람, 사차원 사이코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하고 주로 잘 어울리곤 합니다. 그런데 중간형 또는 쌍방향 A병은 의외로 상식적인 편이에요. 이들은 자기 내부에 서로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O형과 잘 맞습니다. 사실 네가지 혈액형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고방식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o 형 a 병 커플은 매우 드물어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향성이거나 내향성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남자나 여자 두 사람 중 한쪽도 안그런 사람이 드문데 양쪽 다 그렇게 중간형인 사람이 만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성간에는 서로 반대 성향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죠.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형과 a 병이 같이 살면 성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힌트라고. 사실은 함께 살면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성격이 변하면서 중간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외향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내향적인 면도 이제 생겨나서 중간형이 되고 원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외향적인 면도 이제 생겨나서 중간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잘 맞아서 만나는 커플은 매우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o형과 ab형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었죠 형과 가장 친한 a 형 그리고 a 형과 가장 친한 오형은둘다 외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이성 간의 관계라면 더 그렇겠죠. AB형에게 반해버린 오형 O형, 그리고 오형과 사랑에 빠진 AB형은 어쩌면 영원히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 또는 소녀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을 닦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 수행이라고 하나요. 그게 일정한 경지에 오르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드물게 순수한 사람일 거고요. 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같은 혈액형끼리의궁합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